그 집들이 선물로 이무비싼초요초코가아 너무, 아 너무 비싸네요. 초코가 왜 이렇게 비싸 명품도 사너무너무너무너무세가지무아무튼 우리 시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그무너무1년너무너무너1년무 <웃음> 조금 넘죠 1년 너 조금 넘지만 <웃음> 그거는 무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. 너무너그너무너무너무너무 <웃음> <웃음> 어, 그렇죠. <웃음> 아이도 이제 한두살 차이는 모두 친구이 여러분들 시민이 형 오늘 무대하는거 진짜 많이 준비했거든요. 시민이 형 많이 어, 생각하면서 기다려 주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네. 어, 그 다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많이좀 아 있습니다. 신민형은 항상 뭐, 어디 가든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, 그래도 너무. 너무 가 의지가, 의지가 아 몸이, 의지를 못 따라갈 때가 있어그때를 항상 생각하면서, 네. 네. 머리, 시원하게. 시원도 네. 머리도, 머리도 시원하게, 그리고, 군도 시원하게, 네. 네. 행복하게, 몸 건강하게 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. 나, 나.